안녕하세요 제시 직그레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계 중의 시계 파텍 필립 시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이 보시면요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여성용 시계입니다 이쪽에 베젤에 하나 둘 하나 둘네줄의 다이아몬드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다이얼도 오리지널 모두 오리지널 세팅입니다 안쪽에 파텍 필립이라고 써있죠 먼저 크게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전체는 18K 와트골드이고요 이쪽에 칼라트라바 그리고 크라운 쪽에도 칼라트라바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시계줄은 비교적 긴 편입니다. 그래서 17.5cm인데 그 이하로는 조정이 가능한 시계입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볼륨 컷 다이아몬드가 두줄두줄네 줄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케이스의 크기는 이쪽부터 이쪽 좁은 쪽이 22.5mm 이후에 러그를 포함한 이만큼의 길이가 29mm 입니다. 다이얼 안쪽을 보시면 6시와 12시를 보시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세개씩 장식이 되어 있고요 1시, 2시, 3시, 4시, 5시 이런식으로 다이아몬드가 인덱스에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이런식으로 이 제품은 쿼츠 배터리로 가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위쪽에 각인을 보시면, 750, 파텍 필립, 제니바. 여러가지 각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 버클입니다. 갈라트라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 필립 곤돌라 제품이죠. 18K y g o l d 의 베젤, 그리고 인덱스 모두 다이아몬드로 장식이 되어 있는 오리지널 세팅인 이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 짠!